꿀잠을 주무시는 사례를 분인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던 사연인데요. 이제 읽어드릴 분은 40대 후반의 중년 여성입니다.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50대 후반이 됐겠네요.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아주 재밌었던 분입니다. 성격도 쾌활하고 소개를 이분 때문에 아마 자매들이 줄줄이 했었던 이분을 하고 나서 오. 언니 코한 거라? 어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자미가 했었던 그런 음. 기억이 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남자들과 달리 여자가 코를 본다면 이상한 시선으로 볼까 봐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평소 차분한 인상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사람들에게 코본다는 이야기를 할 생각조차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주변 얘기를 들어봐도 다들 남편이 술 먹고 코를 곤다는 얘기를 할뿐 술을 마시지 않는 저와 같은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성당을 함께 다니는 분과 성지순례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잠자리에 들렸는데 같이 간 자매님이 바이오 땡땡이라는 틀리 같은 것을 보여주며 사실 자기가 코골이가 심했는데 이걸 사용하고 코를 안 골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일단은 나처럼 코골이로 걱정하는 동료가 생겼다는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코골이가 심하다고 고백하니 자매님도 여러 사람에게 미안했는데 대학병원 의사로 있는 딸이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다며 바이오 땡땡을 맞춰줬다고 하시며 저에게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2년이 됐는데요. 당연히. 아 맞췄겠죠. 음. 맞춘 사연은 음. 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책으로 돼서 이제 나올 음. 건데 음. 그때 뭐 자세한 얘기는 들어 있을 겁니다. 음. 그날 이후로 맞췄습니다. 이제 음. 맞추고 한참 음. 지난 후에 맞췄는데. 그날 이후로 코골이와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신기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다군요. 제가 코를 골지 않았다고요그 뒤로 저는 제 주변에 저처럼 아무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성 코골이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바이오 땡땡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구매 후에도 세심하게 파워 처리를 꼼꼼하게 해 주셔서 사용에 불편은 전혀 없습니다. 음. 우리는 또 a s 가 굉장히 잘.. a s 네. 아프터서비스.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를 보고 하는 게 구조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어찌보면 평생 고객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과는 지속적으로 서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웃음> 알아야 되잖아요. 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음. 해결을 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뭐 자주는 못하고 음. 저도 바쁘니까. 음. 그래서 이제 문자도 한 번씩 보내고 음. 통화도 한 번씩 하는 음.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문제가 있다면 음. 바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음. 이게 두강에 착용하는 거라서 조금의 문제라도 있으면 음. 하기가 싫고 조금의 뭐 불... 문제라고 하는 건뭐 아프다거나 음. 불편하다 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아프다고 진짜. 하는 거이뭐치 뭐 아프거나 가아 턱이 아프거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허리가 음. 어떨 때는 아프고 어떨 때는또 괜찮아지고 어깨가 그렇죠. 아프다가 또 괜찮아지기도 목도 아프다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이 치아나 턱도 뭐 가끔 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음. 그게 이것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긴 건지도 사실 알 수가 없고. 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전화를 해서 그런 문제를 원인을 찾아서, 알아내고 음.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음. 해결 방법을 찾아. 찾아야지 음. 네. 그러니까 그래. 고객들도 음. 사용을 하시다가 어딘가가 조금 불편하거나 그러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전화를 지어서 음. 어디가 불편하다 어디가 아프다 뭐 네. 낑긴다 뭐 헐겁다 뭐 음. 이런 식의 피드백을 계속 해주시는 분이 네. 잘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거네요. 대부분은 뭐별 문제 없이 사용하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 이제 치아를 보철을 새로 했거나 보철을 음. 바꿨거나 음. 하면 은 아주 작은 음. 차이지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럴 때는 바로 해야 되는데 음. 뭐 대충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참고 쓴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음. 이게 작아보여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강내에서 음. 들어가서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음. 아주 작은 차이도 바로바로 바로 정상적으로 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이잖아요. 그렇죠. 어. 음. 그러면 소장님 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어떤 분이 전화 주셔서 AS를 또 받으셔야 되는지 몇 가지를 좀 일단 통증이나 불편감이 초기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문제가 없이 잘쓸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음. 뭐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음. 또 몸이 변할 수도 있고 음. 또 어떤 분같이 그 소독한다고 끓여가지고 약간 변형이되는데육안으로 음. 보이지 않거든요. 어. 근데 그걸 그냥 아우 불편한데 전부, 음. 전화하고 좀 다른데 음. 그렇게 쓰다가 아이 귀찮아 안써 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네 불편하면. 음. 그래서 이건 숨쉬는 문제고 잠에 대한 음. 문제이기 때문에 음. 작은 불편함도 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음. 일단 불편한 거는 음.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바로 음. 연락 주셔서 음. 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또 네. 치아의 구조에 변형이 생기면 또 반드시 그렇죠. 연락하셔야 되네요. 어, 그렇죠. 보철 음. 임플란트 뭐 이런 음. 것들을 하면 해결을 해야 되고요. 뒤에 또 얘기가 있네요. 밤새 코를 골지 않고 잘 자니 살도 조금씩 빠지고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날씬해지면 바이오가 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네요. 와, 의사 선생님 와. 좋으신 분이네. 자. 이게 중요한 게요, 이게 살이 쪄서 생기는 코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이 빠지면은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살이 찐 상태에서는 살이 잘안 빠진다는 거지, 이게 코골이 무업이 있는 사람들은. 음.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에 내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가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음. 전에 코골이 있는 상태에서 살 빼려고 노력하는 거에 10분의 1만 노력해도 살이 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이 코골이 무업을 고치지 않고 살을 뺀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면 무업증을 같이 해결을 하면서 살을 빼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음. 네. 마지막 한마디 하셨네요. 음. 저처럼 숨어서 고민하는 여성분이 계시다면 꼭 바이오 땡땡을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웃음> 네, 음. 감사한 분이네요. 이분이 바이오 땡땡이 음. 전두사가 되셨다고요. 네, 이상 40대 중년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들라 들라 들라 잘한다